I can't be, sir. I don't know. I don't 이 n o w I d o n 고 know. I d 나 n t know. I don't know. 나 don't k n o 한거 don't know. I don't k 도 o w I don't 고 n o w I don't k 다시 노래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<웃음> 네, 그래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같습니다. 무대를 뭘 뭐라고요? 오, 실물이 더잘 생기셨어요. 실물이 더잘 생기셨어요. 나중에 또 만나요. 나중에 꼭 다시 봐요. 아하, 너무 이쁘세요. 너무 이쁘세요. 아, 못 찍었어. 아나 지금 동영상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물에이들입요 아, 뭐, 네, 허성훈씨 네. 아, 허성훈씨그 숨어있는 네. 뭐, 그 끼를 보고 네. 저는 <웃음> 가수생활 47년 만에 야 이런 가수도 있고 이런 분도 있구나 네. 어떻게 하면 나하고 같이 하면 자국을 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진짜 실진짜로 네. 진짜, 진짜. 진짜. <웃음> 그렇게 계어서 말씀을 하셨 진짜로 진짜. 진짜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고 을 네. 저도 38년 사는 동안 고 많은 무대를 사는 아, 연예인들을 네. 봤는데 네. 처음부터 오프닝부터 네. 끝날 때까지 아, 네. 깡으로 이루어진 그런 무대는 <웃음> 우리, 우리, 우리 선배님이 <웃음> 끝까지 올려야지아 여기도 지금 아, 주인이 우리 주인이 지금. 안 지금. 우리, 우리는, 네. 우리 우리는 우리는 네. 청상적인데. 아 다행이다. 네. 면버안눌렀잖아요이거누르진 않았지 니까 또. 이게 누르진 않았지 니까 그러니까. 또. 그러니까. 또.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아, 네. 나중에 저전기 얘기해 줘요. 네. 감사합니다. 번호문 찍는 거는 만나 안나 네, 가장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히가세요 네,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이세요. 그러니까 가셨죠, 오 오빠. 네, 네, 네, 네. 아, 사진 찍을 만 네. 짠짠. 아잘 말라, 언니 너무 설 니가. 오너 너무 반가워요. <웃음> 너무 잘하셨어요. <웃음> 인기쟁이야, 인기쟁이. <목소리> 진짜. 완전, 완전 셀럽, 셀럽. 이게 hey, 뭔데 어. 근데? 나 나중에 유튜브에 유튜브도 하긴 해요. <목소리> 어, 해야 돼. 개인 유튜브. 개인 유튜브 해야 돼. 저이나 인정해 주는 거야? 와! 와! 어서 와. 무서 와. 예. 커라 씨. 어스카. You can be sir. 오, 픽스 He's supposed to be. o a b 예. 커버 베이비. 다찍좀봐요 찍어요 사진 좀 <웃음> 나도 나도 됐다 ]예, 자 하나 둘셋 리얼리 다시 한번 하나 둘셋 리얼리 그 다음에 소해는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나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나해나안키키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키안해미키키미안키미키키 키키? 해미키키미안키키안해미 너무 좋아님 화이팅! 좋아. 나와주셔야 돼요. 감사해. 아, 메스더미 드신 분들은 천천히 말 아, 그래요? 언니, 어, 나도 언니가 신경 잘안가져가겠어 이현이 신경 잘안 엄청나게, 언니 어, 엄청 아니, 우리 예능 녀석 엄청 많이. 그러니까, 그치? 이피디님은전의 예능이신 이요 언니 그래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울다가. <물론은> 좀 자연스러운 거. <웃음> 그 자체에서 너무 좋았어 진짜? 어. 그래나 그게... 아, 우리 연락해. 나 너무. 나 어, 나 언니, 뭐, 언니, 너네 있로 와. 1로 와. 1로 와. 2로 와. 3점이야 그게 0 0 0점이야 그리고 0점이야 5000점이야. 으셨습니다이야7 0이거 바로 들어간 이예요 그럼요 점이야 바로 들어간 이예요머럼 작가님의 마음속 원픽이야 9000점이야. 9000점이야.